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우르르 쾅쾅 아키움 나무예요.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매우 높은 확률로 벼락을 맞는 나무이며, 만약 벼락을 맞지 않고 성장이 완료되면 아키움 결정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우르르 쾅쾅 아키움 나무 묘목은 생활상점에서 개당 15,000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적은 기후가 없으며 성장시간은 1시간으로 매우 짧아요. 사실 해당 나무를 심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벼락맞은 나무의 시세가 매우 비싸야 하지만 요즘 시세로는 절대로 이득을 볼수 없는 상태이므로 생활점수는 다른 것을 구매하는게 좋아요. 근데 왜 심는거냐고요? 저번에 소나무를 100개나 심었는데 벼락을 맞는게 하나도 안나와서 한이 된것 같아요. 우르륵 쾅쾅 나무 묘목의 사이즈는 묵금 씨앗보다 약간 작지만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보다는 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어중간해서 호박머리허수아비를 기준으로 16개까지 심을 수 있어요. 묘목을 구매하는데 소비되는 생활점수가 너무 높다보니 10개만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며 수익계산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벼락맞은 나무의 시세가 너무 낮아서 전부 벼락에 맞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성장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자라요. 개인적으로 아키를 하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 중 하나가 벼락에 맞는 순간을 보는 것이에요. 뭔가 번쩍번쩍하네요. 벼락이라고 해서 엄청 이펙트 있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나무 위에 조그만한 먹구름이 생겨나고 정전기 같은 것이 몇번 일어나며 끝나는 거였어요. 심지어 더 실망스러운 것은 단두개만 벼락에 맞았다는 점이에요. 성장이 완료된 아키움 나무는 노동력 15를 소비하여 아키움 결정과 아키움이 깃든 통나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벼락 맞은 나무는 노동력 소비 없이 회수할 수 있어요. 우르르 쾅쾅 아키움 나무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하는 것을 추천하며 벼락 맞은 나무가 너무 필요한데 매물이 없어서 빠르게 수급하기 원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벼락에 맞을 확률이 높다고 적혀 있어도 열개를 심어야 두개를 얻는 정도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니면 이 아저씨가 운이 엄청 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